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대에 그 행복했을 때난 어디로 갔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실물이 나옛 기억을 떠올리다보면 조금은 다진 내가 보였어마야 항상 어떤 표정의 겁도 어떤 장난꾸러기들의 친구들을 비해 많이 찾던 그는 그대로인데 얘들아 미안 그때 내가 좀 처리 없었던 거 알아 난올 동네 18년째 원투 밖이 우린 동네 한 건물의 감방만 덕지덕지 사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는 섬 삶의 종착지는 어딘지 모르고 이미 지난 게 아니까 고민들이 마아 쓰러 말야 에이. 너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대 그 행복했을 때난 어디로 갔을까 아아아 내가 뭐 많이 또 변했어 화동도 뭐 많이 또 변했고 수업 때에 많이 또 게임도 추억 속에 담겨 미래만 보는 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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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게 I'm a good life 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 시간대 그 행복했을 때난 어디로 갔을까 아, 아, 아. 널 찾을 시간이 없대 난 믿었어 그시간